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어, 조금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우시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돼요 이런 겁니다. 음 이거 뭐냐면 바로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음,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런거 와. 각 영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듯한 이런 전환효과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도 못 만드셨던 분들 영상 고정하시고 꼭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파워포인트인데요 음 뭐가 되게 많죠 이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차 지금 이 강의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2007 버전이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기능인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일단 직사각형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하나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음, 뭐 노선도 색상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원 도형을 조그맣게 하나 넣어 줘야 될것 같아요 삽입 도형 원도형을 살짝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흰색상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역 이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음, 서초역 아니 서초라고 그냥 입력해볼게요 글꼴 크게 키워주고요 자,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뭐 고딕체 종류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쓰이는 글꼴은 나눔스퀘어 라운드체 엑스트라 볼드를 써 보도록 할게요. 좀 나눔스퀘어체보다 조금 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나온 글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서초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를 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시면 똑같은 슬라이드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방배로 바꿔볼게요 방배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초역에서 방배역으로 가는 거니까 서초역에서 방배역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를 어떻게 주시느냐 전환 여기 밀어내기 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7 버전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쓸수 있어요. 자, 밀어내기를 누르시면 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효과 옵션 자체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과 옵션을 들어가시면 왼쪽에서냐, 오른쪽에서냐, 위에서냐 다 선택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왼쪽에서 누르시면 오, 서초에서 방배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의 전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또 서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면 세 번째 슬라이드에 서초를 넣고 밀어내기 속과 옵션 오른쪽에서 이렇게 눌러 오시면 되죠 그러면 뭔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왜그렇냐면두 번째 슬라이드의 오른쪽 부분이 서초 제일 첫 번째 있는 슬라이드 왼쪽 부분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다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르죠. 그쵸. 애매하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가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이. 그렇다면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로로 해서 여기다가, 음, 경복궁. 경복궁이라고 적었고요. 색상도 3호선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경복궁 다음, 경복궁 그 다음 역이 바로 안국역이에요, 안국역. 자,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안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에서 안국으로 가야 되니까, 밀어내기를 눌러주시면, 오!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나온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 애니메이션을 다 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서초에서 지금 경복구로 넘어올 때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만약에 서초에다가 이렇게 넣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한 뒤에 환승되는 그런 도형을 집어 넣기만 하면 돼요 삽입 도형 여기에 사각형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이것 선택해서 이렇게 일단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흰색으로 채워놓고 선없음 그리고 효과 옵션에서 네온효과 검정색을 주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원도형 두개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원도형 두개 삽입해서 선없음 초록색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황색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거죠 만약 이렇게 하면 또 바뀌겠죠 서초, 방배 이렇게 왔다가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듯한 지금 연결이 뭔가 좀 애매하죠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것도 중앙으로. 그러면 다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나올 겁니다. 어떤가요? 자, 이렇게 도형과 그리고 전환 효과 중에서도 밀어내기 효과, 밀어내기 전환 효과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